각고 나타난 제일보입니다. 저는 윤곽 수술한 지 2주 반 정도 되었고요. 아침 9시 반에 약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꾸역꾸역 기어 일어났습니다. 물론 딸내미는 지금 유치원에 갔어요. 이건 제 아침이에요. 금박하고 1주 정도는 유동식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이렇게 목으로 꿀떡꿀떡 넘어갈 수 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웠어야 됐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1주 정도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얘가 제일 맛있다고 느꼈는데 이제 2주 정도 돼서 음식 좀 씹을 수 있다고 일반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아우 얘가 이렇게... 아우 이렇게 맛없어요. 그래서 한 30분 탔거든요 30분 이렇게 가볍게 타면 진짜 얼굴에 붓기가 확 빠져요 아침인데 이제 붓기가 확 빠져요 보이시죠? 아까랑 진짜 다르잖아요? 이래가지고 수술하는 사람들에게 막 산책 추천하잖아요 운동하면 이렇게 혈액순환 돼가지고 붓기가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근데 너무 힘들다 <웃음> 와우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제가 나름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쓰는 고주파 기계예요, 이게. 피부과에서 쓰는 고주파 기계인데 이걸 대여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달 대여료를 굳이 굳이 후지 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는 고주파 크림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얘 쓰고 여드름 엄청났어요. 얼굴에 바르기 진짜 싫은 그냥 혐오 그 자체 크림이에요. 아우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얼굴에 바르면 찐득거리고 무겁고 씻겨 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크림을 왜 줘서 나를 고생시키냐고. 이런 크림을 꼭 써야 는데이 크림이 전용 크림이래요. 이고주파 이게 전용 크림이래 그래서 이거안쓸 수도 없어요. 다른 화장품 쓰면 얘가 또고장난대요 이렇게 얼굴을 비벼주시면 됩니다. 뜨끈하니 기분 좋거든요. 사실 성형 후 뭉침, 뭐 이런 붓기 빼주는데 되게 효과가 좋은 그런 관리이기도 한데 사실 고주파를 계속 해주면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된대요. 사실 저는 근데 피부 탄력 1도 관심 없었고 무조건 붓기, 붓기 빼려고 이거를 대여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도움 받은 것 같아요. 도움 받게. 근데 크림이 너무 싫어요. 아니 이렇게 찐득거릴 수가 없어. 아직 여기가 턱니치 펠리컨이에요. 여기로 음식 받아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나 바닷가 이러고 가면 은 사람들이 나 펠리컨인 줄 알고 먹이 던져줄 수 있을 정도로 나 여기가 지금 펠리컨이거든요. 여기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림이 몸에 바르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여하고 첫날은 그냥 이렇게 고주파 크림 이렇게 얼굴에 문댄 다음에 그냥 흡수시키고 그냥 쉬고 있었어요. 안 씻고 그냥 편집을 했거든요. 그냥 물로만 씻고. 와 그랬더니 바로 그냥 두 시간 후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관리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주파 크림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빨리하고 빨리 씻어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육실에 지금 씻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저 고주파 다 했어요. 아, 이게 제 클렌징 보물 창고입니다 여러분. <웃음> 요즘 잘 쓰고 있는 클렌저들을 모아놨는데 제가 고주파 하고 나서는 얼굴이 이미 자극받은 상태고 어, 모공이 막꽉 막혀져 있으니까 살리실산 성분 들어가 있는 모공 속까지 청소해줄 수 있는 순한 클렌저로 좀 클렌징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어, 벌써 여기까지 다써가요어떻게 이거. 이거 티트리 성분 있는 클렌저라서 피부 진정에도 좋고 클렌저 자체가 순해요. 이게 모공 속까지 순하게 청소해주는 비건 클렌저예요. 그래서 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많이 썼어. 응, 벌써 다 써봐. 어, 저 이렇게 거품 놀이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데이클렌저가 너무 좋은 이유가 그 찐득찐득한 고유파 크림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씻기거든요? 바로 뽀독뽀독해져요 진짜 세정력은 좋은데 여드름도 막 케어해주는 애라서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깨끗다. 불쾌함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는 먼저 제가 이 토너 미스트를 사용할 거거든요. 성형하고 찾은 제 꿀템입니다, 여러분. <웃음> 아까 클렌저랑 같은 제품 라인이에요, 얘도. 윤곽하고 나서 토너 패드나 토너로 막 닦아내지 못하니까 이 미스트 진짜 잘 썼어요. 냉장고에서 이렇게 차가워진 이 친구를 그냥 바로 얼굴에 뿌려주면 얼굴이 즉각적으로 진정이 되는데 또 피부 장벽 강화해주는 미스트거든요 모공도 케어해주고 모공이 좀 쫀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스트예요 그래서 여름에 두고두고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성형하고 나서 너무 마구마구 써버려가지고 얘도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여름에 필수템들인데 얘네 피트리라서 안녕하세요 닭백숙입니다 하이 <웃음> 오늘 이렇게 제가 하루종일 제가 성형수술 후에 회복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브이로그를 만들어보았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수술하고 기초 루틴을 싹다 바꿨어요. 오늘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던 메디필 더치티 제품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메디필 더치티 밸런싱 크림이거든요. 사실 메디필 측에서 제가 성형수술을 하기 한달 전쯤에 광고 의뢰를 주셔가지고 그때 광고 의뢰를 흔쾌히 수락한 이유가 이 제품들이 모두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비건 레시피를 사용해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무슨 어디 뭐 비건 인증을 해주는 데서 진짜 인증을 받은 그런 완전 비건 화장품이라고 해서 써보고 싶었단 말이죠 게다가 예민한 여드름성 피부에 딱 맞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기분 좋게 네! 당장! 당장 제품 전달 주세요. 하고 써봤는데요. 그때 이 제품 좋은 맛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전에 올린 동안 메이크업이 있어요. 그 동안 메이크업에서도 피부가 굉장히 빤뜻빤뜻한데 그때 당시 여기 더치티 제품들 계속 써오고 있었던 시즌이었거든요. 아 어, 수술 전에 그렇게 피부 딱 좋아지게 해놓고 수술하고 나니까 그냥 피부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 있죠. 막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었어요. 여드름 막 여기 지금 다 자국 남은 거거든요. 여기 막 턱에 엄청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다 자국 남은 건데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마에도 막 뽀뽀뽀뽀나고 그랬었어요. 아까 클렌저도 그렇고 이 더치티 제품 라인이 모두 트러블 진정에 좋은 티트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티트리 여러분 아시죠? 여드름 한번 좀 달고 살았다. 나 여드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티트리라는 성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트러블 진정에 되게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티트리 잘못 쓰면, 아시죠? 피부 막 뒤집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티트리 잘못 쓰고, 여기 막 화상 입고 그랬었어요. 티트리 제품 잘못 쓰고. 근데 이 제품들이 티트리 성분은 들어가 있는데, 그티트리의 화한 그, TQ의 그 느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메디필에서 이 제품에 이제 티트리를 넣긴 넣었는데, 독소를 다 빼고 넣어버린 거예요. 발효를 충분히 해가지고 티트리에 좋은 성분만 넣고 강한 성분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피부 개복치들이 어도 괜찮은 티트리 제품인 거죠. 여름에 사용할 수도 있게 정말 가벼운데 히알루로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속까지 쫀쫀하게 보습감이 잡혀요. 이거 제형 가벼우면서 속 건조 쫀쫀하게 잡히는 이 느낌을 다들 알아줘야 돼. 저 그냥 막 낮에도 바르고 밤에도 바르고 완전 이 더치티 라인에 빠져있거든요? 날씨 더워지면서 또 제가 몸에 열이 또 많아요 평소에도 열을 잘 받기도 하고 열라면을 자주 즐겨 먹기도 해요 그만큼 열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도 많이 나고 여름에 답답하고 그런 스킨케어 못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모공 케어나 피부 결 케어 좁쌀 여드름 케어 관련해서 제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제가 추천할 게 정말 많아요 뷰티 유튜버 짬바로서 여러분들께 키피퀴 켜가면서 설명해야 될 정도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이 정말 많지만 이번 여름에는 제가 이 메디필 제품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민감성 트러블 케어 제품들을 찾은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더워지는 날씨에 모공까지 신경 써야 되는 민감성이신 분들을위해서 제가 꼭 추천하고 싶어 가지고 굳이 굳이 윤곽 수술 회복 영상에 이 제품들을 꼭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더치티 3종 클렌저 그리고 크림 이 더치티 제품 3종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해보고 싶으신 제품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 이유까지 살짝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 제품들은 꼭 같이 써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에이, 할지 말어. 왜 스킨케어만 하면 주인님 얼굴을 할고 그래. 또 모른 척해. 에이, 할지 말라니까. 티트리가 맛있나 봐요. 아무튼 저는 부기를 빨리빨리 빼가지고 여러분들께 뿅! 하고 좀더 얄쌍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다음엔 메이크업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